아 씨발 뜨은마아 진짜 쳐맞을래 하지 말라니까 씨발 좀 하지 말라고 좀 어디 뭐해 준다고? All s o l d i a n t d e f e n s d o u n 에라 좀 아나 다운해 아롱 뒤치고 쐬 간다 이거 방으로 오는거 모르고 마차 땡기시는게 지금쯤 개고 이나 했거나 아니면은 롱. 있어요? 기를 거야 아마. 방이 나. c l e a 이게 네 let's move o f i r 나 체가반전된거같아 이거 어떻게 이겨야되지 아, 아, 아 얘네 더럽게 하네 반가야겠다이거 어? 뭐가 있거든 Mission failed. Red team win. What? 저러고. Fire in the no, hole. That one wasn't right. Take one m a s h t h i t b it? Roger that. Take o e m s t h i Roger that. m e o n e get him, p l e e 아, 다음. Roger that. 잠깐만, 뭐야? 뺐어요? 이거 깡 쪽으로 당겨주세요. Roger 마차까지 가는 거 없어요, 무조건. 아, 진짜. 아, 예, 노노. 그냥, 깡. 아, 나온 거? 저 이거 센터에요 Revenge shot. m i s s 야프라나 잡으면 그냥 포즈 잡고. Roger. 저기 맞히고. 스마 하나. 저 롱중인가? 게임을 이기려고 하네 새끼들이 개, 개구, 개구 안쳐주세요 이거 아, 나 땡기는... 나 아, 박스 뒤? 이걸 안나왔네 아씨아 아, 뭐어? 어쩌라고.. 라플? <웃음> 봤어 와, 쟤. 와, 쟤. 와, 와, 쟤. 와, 드 와, 쟤. 발 새끼. 아, 아, 아 나열 바뀌었네. 没东西 okay. okay. 뭐야, 야 Let's move out. 방 한번 와 봐요. 와야될 아, 도네. Fire in t 제가 돌게요. 사람한테 <놀람> <놀람> 레드팀 아, 공부빙이야이 병신아 좀 공부 좀 해라 새끼야 방반폭죽이폭 이거 일라 � m 정도 여 ruled There in this Nice no shot! Red team win. one